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일타 스캔들 15화 예고 영상을 보면 시험 자료 유출에 대해 크게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학교의 교무부장이란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썼으니까요. 선재 엄마에게는 기자들까지 달라붙으며 공론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수아 엄마 조수인은 크게 분노하고 있죠. 만약 수아가 1등했다면 저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물론 최상위권이었던 수아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엄마로서는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워낙 입상이어서 뭘 하든 안 좋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수아임당은 부정시험을 치룬 학생들을 엄벌해달라고 시위까지 벌이네요. 남행선은 그런 수아엄마를 다끝입니다 수아임당의 이 시위 장면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제는 옥상에서 언론에 자신의 엄마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작태서를 써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고는 예고일 뿐, 저는 선재가 아닌 다른 학생이 자퇴서를 내려고 할것 같습니다. 수아가 낼 것으로 보는데요. 수아는 현재 건강상태가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평소에도 1등을 해야 한다는 심한 압박감, 그리고 헤이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수아였는데요. 이제 헤이가 큰 사고를 겪고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자 그동안의 많은 부정적 감정은 모두 죄책감으로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4화에서 수아는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예고한 듯 보였습니다. 15화에서 수아는 선재가 자퇴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선재와 헤이의 빈자리를 보며 우울함을 느낄 거예요. 그러다 수아도 연필과 문제집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창문 밖에는 자신의 엄마가 선재와 헤이를 처벌해달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확성기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수아는 이때 각성할 것으로 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공부에 매달려야 하나 허탈함을 느낄 거예요 결국 수아는 자퇴서를 써놓고 교무실 담임 책상에 올려놓고 나옵니다 그러고는 곧장 헤이가 있는 병원에 갈 거예요 수아가 왔는지도 모른채 누워있는 헤이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헤이에게 말합니다 미안해 헤이야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미워했어 이때 수아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헤이 hey! 조금씩 의식을 되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비록 클리셰지만 수아가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고 헤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따뜻하게 수아를 안아주는 결말로 간다면 이 명작 드라마를 좋아하는 많은 시청자들이 아름다운 결말을 보며 더욱 박수를 쳐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의 주제는 교육이기 때문에 헤이와 수아의 관계가 좋게 회복되고 많은 학생들이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 밝게 웃으며 끝나야 완벽한 결말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헤이와 수아의 화해와 행복을 응원하신다면 포채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